자유당 말기 때한 문학평론가가 말했다. 행복한 나라에는 행복한 법이 있고 불행한 나라에는 불행한 법이 있다. 1950년대 말 한국에는 불행한 법이 많았다. 일본, 독일, 미국의 법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인지 세계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 세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간통죄였다. 일본에서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지만 정작 일본은 1947년 간통죄를 폐지했다. 분류는 개인의 영역이며 사회적 처벌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해서였다. 그러나 한국은 매우 오랜 기간 간통죄가 유지되어 오다가 2015년에 들어서야 폐지했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20세기에 들어 대부분 간통죄를 폐지했고 미국은 20개 주에서만 형식적으로 존재하며 중국은 오직 군인 부인과 간통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간통죄 폐지는 늦은 감이 있었다. 두 번째는 야간통행 금지법이었다. 해방 이후 미군정 시절 미 육군사령부 보고령 제1호에 의거해 1945년 9월 8일부터 실시한 이 법은 1957년 3월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를 제외하고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일제강점기 때에도 없었던 야간통행금지는 아프리카 몇 개국에만 있는 법이었다고 한다. 야간통행금지는 무려 약 37년 동안 계속되다가 1981년 12월에 국회에서 야간 통행 금지 해제안이 통과돼 1982년 새해부터 실시되었다. 세 번째는 국가보안법이다. 지금도 존재하는 국가보안법은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지금도 이 법의 폐지를 놓고 여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이 법은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위세 가지 법 외에도 지금 생각해보면 상식 밖의 법도 많았다. 그중 동성동본 결혼금지법이 있다. 동성동본 금혼법은 1958년에 제정된 민법에 있는 조항이었다. 사실 이 법은 제정 때부터 문제가 많았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법으로 남녀평등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 법은 1997년에 폐지되기에 이른다.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했지만 법에 관심이 많았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법들을 보고 혼자 화를 낸 적도 많았다. 물론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남기고 독배를 마셨지만 말이다. 단한 권의 책도 남기지 않는 소크라테스처럼 부처님도 책을 남기지 않았다. 불경의 모든 글은 제자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기록한 내용이다. 따라서 불교경전은 항상 여시암, 즉, 나는 이렇게 들었다 라고 시작한다. 그 이유는 나는 이렇게 들었고 분석할 뿐이라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유튜브 1인 방송에 설교나 설법을 들으면 예수님,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단정하며 이미 사라졌거나 사라져야 할 법들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아 다소 걱정스럽다. 인간에게는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아무리 상식 밖에 법을 강요해도 인간의 상식은 법을 이기게 되어 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금지해오던 간통법도 야간통행금지법도 세월이 흘러 여론이 조성되면서 폐지의 수순을 밟게 되었다. 그런 면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금지법도 언젠가 상식선에서 잘 해결되리라 믿는다. 바스칼이 남긴 명언이 있다. 이성이 모르는 이유를 마음이 알고 있다. 이 말은 이미 신을 믿는 이유를 마음은 알고 있으므로 굳이 이유를 말할 필요는 없듯이 때가 되면 굳이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사라지는 법들이 생기지 않을까. 현재 건강이 나빠져 잠시 병원에 입원하였다. 마치 자동차를 정비소에 맡겼는데 모르던 장고장이 많았던 것처럼 입원을 해보니 여기저기 치료할 곳이 많았다. 의사선생님의 심각한 말에 고장난 자동차를 모르고 운전한 사람처럼 나 혼자 그럭저럭 잘 굴러가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며 웃고 말았다. 봄을 시샘하듯 보쌤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 따뜻한 봄 햇살 아래 곱게 피어난 들꽃 한 송이를 빨리 보고 싶다.